가수 임영웅이 아임 히어로 임영웅 101 방송 최초 공개로 전국 투어 콘서트의 열기를 잇는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10시 tv조선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아임 히어로 임영웅 101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부터 감동과 웃음이 가득한 현장의 생생한 반응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다채로운 비하인드 영상 등이 담깁니다. 또한 고향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서울까지 3일 7개 지역 총 21회 공연으로 전국 방방곡곡 하늘색빛 축제의 장을 펼친 이명웅의 모든 걸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명웅표 매력도 대방출됩니다. 이명웅의 출구 없는 매력에만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번 아임 히어로 임영웅 101에는 오직 콘서트에서만 선보였던 첫 정규 앨범 아임 히어로에 담긴 노래들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고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 간 101일간의 휘로에라까지 담겨 안방극장의 깊은 울림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오는 15일 오후 6시 공개되는 신곡 폴라로이드도 가장 먼저 공개될 예정이라 어떤 모습으로 팬들 곁에 돌아왔을지 궁금증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단독 콘서트가 꿈이었다. 모두가 기다렸던 순간이라 무조건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라며 전국 투어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이명홍은 팬분들의 눈빛과 마음들 난 언제가 되어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영웅시대와 함께라면 늘 설레고 언제든 나의 이야기를 다시 은 새롭게 써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함께한 모든 순간이 영원히 찬란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방극장 1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이엠 히어로 임영웅 101은 10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최초 공개됩니다.